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자를 타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는 꿈 승진하여 지위가 높아지고 입신 양명하게 된다. 입하 당선, 합격, 취득, 승리 등의 길조이다. 산에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하늘로 올라가는 꿈 산에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하늘로 올라가면 험한 산에서 어떤 사람이 조난당한 기사를 옮게 된다. 산을 뛰어서 올라가는 꿈 운명이 호전하게 될 행운의 길몽 환자의 경우에는 건강이 회복하게 되며 이후 장수하게 된다. 산의 정상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꿈. 가로노인 장애와 난관을 극복하고 사업과 명예의 발전과 안정을 이루어 많은 사람들을 이끌거나 지도력을 발휘하게 된다. 소를 따라 앞산으로 올라가는 꿈과 뒷산으로 올라가는 꿈. 앞산으로 올라가면 서울 중앙으로 유학, 승진 등의 자리바꿈이 생기고, 뒷산으로 올라가면 지방으로 입학, 한지, 좌천 등으로 떠나게 된다. 언덕이나 산을 올라가는 꿈. 언덕이나 산을 올라가는 꿈은 병이 빨리 낫고 재앙이 없어진다. 연못에서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꿈.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게 된다. 승진, 합격, 당선, 자격취득, 승리, 성공 등이 있다. 연어가 폭포수나 물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꿈. 현재의 자리에서 승진하여 입신 출세하게 되고 자리 바뀜이 생긴다. 승진, 당선, 합격, 입학, 자격취득. 승리, 정복, 재물, 성공 등이 있고 밝은 서광이 비친다. 옆집 등나무 가지를 타고 올라가는 꿈. 채산성이 있는 사업에 공동 투자를 하여 짭짤한 수익을 올리게 된다. 가까운 이웃 사이에 남녀가 눈이 맞아 달콤한 사랑을 나눈다. 오색 무지개를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는 꿈.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취하고 큰 대업을 쌓는다. 입파 승진, 합격, 당선, 자격취득, 승리 등의 경사가 있다. 명예를 얻고 출세한다. 오이 넝쿨이 지주목을 타고 올라가는 꿈. 학생은 학업 성적이 오르고 재수생은 기대 이상의 명문 대학에 들어간다. 입학, 승진, 당선, 합격, 자격 취득, 승리, 성공 등의 행운이 있다. 용이 비출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 뺑전한 푼도 물려받지 못한 가난뱅이가 많은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입신출세하여 스타가 된다. 자수성가, 승진, 합격, 당선, 승리, 성공 등의 길조이다. 용이 피를 토하고 하늘 위로 올라가는 꿈. 국이 공명하고 입신 출세하게 된다. 입파 승진 당선, 합격, 승리, 성공, 돈, 재물, 논문통과 학위, 자격취득, 결제, 합의, 계약, 면접시험, 여행, 행운 등이 있다. 우물 안에서 용이 밧줄을 타고 하늘을 올라가는 꿈. 한나라의 전통적 문화유산인 미풍양속을 지킨다. 승진 당선, 합격, 학위, 자격취득, 사업발전, 승리, 성공, 재물, 행제, 학업향상. 권세, 입사, 입학 등이 있다. 원숭이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꿈. 원숭이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꿈을 꾸게 되면 지금까지 계획한 일들이 순리적으로 풀린다. 사업이 성공을 거두는 길조다. 자동차를 몰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꿈. 현재 몸담고 있던 자리에서 승진하여 영예를 얻게 된다. 합격, 당선이 있다. 자라가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꿈. 말단에서 중앙으로 승진하여 올라간다. 진급, 입학, 당선, 합격. 학위 승리 등의 길조이다. 자신이 소를 몰고 산으로 올라가는 꿈. 무귀를 얻는다. 그러나 남이 소를 끌고 산골짜기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에게 애기 따를 것이다. 자신이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꿈. 젊은이는 만사형통하나 나이 많은 노인은 진짜 하늘나라로 갈 수도 있다. 자전거로 언덕을 올라가는 꿈. 자신이 지금까지 노력하고 공들인 일이나 사업이 있다면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암시라고 하는데요. 일이 잘 풀리고 즐거움과 재물이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작은 배에서 큰 기선으로 한 걸음에 올라가는 사람을 보는 꿈. 작은 배에서 큰 기선으로 한 걸음에 올라가는 사람을 보는 꿈은 작은 기업체에서 큰 기업체로 전제, 승급 등을 하게 된다. 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 뜻밖의 귀인을 만나 많은 협조를 얻고 일약 스타가 된다. 승진, 합격, 당선, 입학, 학위, 자격취득, 취직, 승리, 성공, 운수대통 등의 길조이다. 지네가 벽이나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꿈 지네는 권력, 재물, 재물 있는 사람, 추정세력, 산화단체를 상징한다. 지네가 벽이나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꿈은 승진하거나 출세할 것을 의미한다. 또는 돈이 되는 일거리나 사업을 시작하고 성공할 수도 있다. 지팡이를 짚고 언덕으로 올라가는 꿈 주의의 도움으로 어려운 고통을 면하게 된다. 과외 공부, 조언, 협조, 목적 달성 등이 있다. 차가 높은 언덕을 올라가는 꿈 차가 높은 언덕을 올라가는 꿈을 꾸게 되면 경사가 심한 언덕을 가까스로 올라가면 사업을 하며 어려움을 겪게 될징조다 커다란 두꺼비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꿈. 입신 출세를 하게 되고 만인의 스타가 되는 등 성공. 당선 승진 합격 취직 등을 암시. 코끼리 코를 잡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 실력자의 도움을 받아 입신 양명하게 된다. 승진 합격 당선 승리 성공 등의 길조이다. 큰거은 밑에 구렁이가 묵은 껍질을 벗고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꿈. 산전수전 끝에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입신양령하게 된다. 고목나무에서 파란 싹이 돋어나듯 어둡던 과거는 사라지고 오직 광명만 있을 뿐이다. 큰 거북이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 승진하고 입신양령하게 된다. 입하, 당선, 합격, 학위, 자격취득, 성공 등의 행운이 뒤따른다. 큰 나무 위로 올라가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학생은 학업 성적이 오르고 직장인은 승진을 하며 기업가는 사업이 잘 된다. 진급, 합격, 당선, 학위, 자격취득, 승리, 성공, 소화성취 등의 길조이다. 큰 두꺼비가 나무나 전봇대를 타고 올라가는 꿈. 보통 사람이 때를 맞아 입신 출세하고 만인의 스타가 된다. 승진, 당선, 합격, 입학, 학위, 자격취득, 취직, 승리, 성공 등 행운과 서관을 맞이하게 된다. 큰 연어를 타고 바다에서 가로 거슬러 올라가는 꿈. 입신 출세하여 금이환양의 어깨춤을 추며 꿈에 그리던 고향을 찾아간다. 꿈과 희망이 있다. 큰집의 마루에 올라가는 꿈 큰집의 마루에 올라가는 꿈을 꾸게 되면 현재의 지위보다 몇 단계 상승하거나 명예를 얻는 등 운세가 좋아진다. 타이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꿈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취하게 된다. 행운의 산모가 깊은 지위와 많은 복을 낳는다 천루신조로 만사형통하게 된다. 토끼가 떼를 지어 하늘로 올라가는 꿈 여러 마리의 토끼가 떼를 지어 하늘로 올라가는 꿈은 대단한 길몽이다. 금전운이 따르고 가정의 경사가 겹쳐 웃음이 넘칠 징조이다. 팬더곰이 대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꿈. 높은 자리로 승진하고 입신 양명하게 된다. 입하, 당선, 합격, 자격취득, 성공 등의 눈과 서광이 비친다. 포도나무 넝쿨이 벽을 타고 올라가는 꿈. 확실한 실력자를 만나 지도와 도움을 받고 대업을 성취하게 된다.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꿈. 하늘로 날아올라가면 장차 부귀할 길조이다. 하늘로 올라가는 용의 꼬리를 잡았다 놓치는 꿈. 하늘로 올라가는 용의 꼬리를 잡았다 놓치면 다른 사람의 만유를 뿌리치고 출세할 사람과 관계하게 된다. 하늘에 걸쳐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꿈. 실행하는 업무에 어려운 고비와 장애를 많이 겪게 되나 끈질기 분발과 노력으로 보다 나은 성취와 발전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이 담장 위에 올라가는 꿈. 시험에 합격되고 단미 개구멍으로 통과하면 예비고사에 합격한다. 화재가 난 집에서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꿈. 하는 일이 순탄해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번창한다. 환자가 높은 산을 향해 자고 올라가는 꿈. 병이 더욱 깊어지고 수명에 흉액이 미치는 좋지 못한 불상사의 징조이다. 황금구렁이가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꿈. 승진하여 자리를 옮기게 된다. 입파 당선 합격 자격취득 승리, 성공 등의 길조이다. 흰 용이 눈 속에서 나와 하늘로 올라가는 꿈. 재물, 돈, 물품, 낙찰 등이나 소월의 성취와 행운을 암시. 힘겹게 돌계단을 올라가는 꿈. 힘겹게 돌계단을 올라가는 꿈을 꾸게 되면 어떤 일을 성공하기까지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는다. 올라가는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